어.. 오늘이 최저 몸무게다.. 82kg다.. 바나나 섭취를 다시 시작했다.. 맨몸 턱걸이 단한 개를 위해 이세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.. 밴드는 이제 필요 없다.. 고 생각했으나 맨몸으로 올라가지 않는다.. 근데 이세개가 끝인줄 알았는데 엄청 얇은 밴드가 하나 더 있더라.. 그리고 엄청 엄청 얇은 밴드가 또 하나 더 있더라.. 일단 빨간색 밴드 걸어 걸었다. 빨간색 노란색 밴드만 건너가면 맨몸 터걸이한개 확실히 당길 수 있을 거다. 아이 걸어. 새끼랑 약지에 하중 걸고 어, 엉덩이뭐 넣었나? 어깨 내리면서 당겨. 당겨. 더 당겨. 당겨. 안되네.